진짜 지금 제 친구들도 올 거, 제 주변 사람들도 죄다 롤해라 롤 방송이 더나가는데왜 니는 피파방송하냐 이런식으로도 많이 들어었습니다하지만 피파 온갖 욕은 다해도 피파만큼 또 이제 좀 중독성 있는 게임이 없긴 하다 어. 아니 진짜 하나가지고 진짜 롤, 롤이래 롤 피파를 접어놓고 나중에 되면 또다시 돌아오게 어떤 방송 하지마요 왜요 왜요 서든 방송 비추천한 이유가 사실 제 열혈 팬 형님 중에서 그 호빵 형님이라고 킬로그 형님이랑 다들 다 이제 좀 피파를 하시다가 다 접으셔가지고 이제 자주 안 들어오시는 형님들 계시는데 그 형님들 다시 되돌려 오기 위해서 좀 다른 게임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긴 했었어. 한때 어 맞죠 거의 다 접는 시기가 진짜로 저한 3년전 4년전 3년 거의 피파 뭐 나왔었을때부터 거의 다 접는 시기라서 사실 맞아요 컨텐츠도 보였고 무갈이 좀 많이 됐죠 사실 그래서 다른 게임을 할까 이 생각하면서 이제 스타 방송도 좀 해보고 배그 방송도 해보고 해봤는데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더하나 아프리카 TV. 어 그리고 또 조회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피파는 그래도 아직까지 유튜브가 좀 조회수가 많이 떠서 그나마 괜찮은데 어 다른 게임들은 좀 힘들더라고 요 아프리카도 잘안 보고 그나마 유, 이게 피파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가 그나마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지 유튜브도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근데, 만약에, 유튜브 조회수도안 나왔고, 아프리카 TV도 아무도 안 본다? 그랬으면, 저,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롤러 가자. 이 생각하면서, 롤러 갔을 거야. 피파로 이렇게까지 안나고안나고 그리고 또, 피파, 는 음... 그쵸, 그렇죠. 제가 좋아한다 해도, 그랬으면, 차라뒤 피파를 계속 했지 방송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 조회수도 근데, 요즘, 보고 있으면 아프리카도, 좀 피파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생기셨어 신입 bj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던데 써드는 유튜브 강의가 더 재밌어요 <웃음> 그치 프로게이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막 무슨 버그 같은 거 쓰고 막 그러시던데 그니까 핵을 쓴다 이건 아닌데 뭐벽 뚫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게 많던데요 그런 기술 기술이라고 하죠 따져보면 버그긴 한데 버그보단 좀 기술이 더좋까어 그런 느낌 야, 그런 것들 강의들 많이 보기도 했었고 그렇긴 한데 아주 옛날에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막 삼보 보면은 레드팀인가 거기서 나오면 이제 위로 그 무슨 갑자기 더블 점프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딱딱해서 그 지붕에 윗쪽 같은 거 날리는 방법 그런 것들 진짜 많이 했어 요 권총 딱 보면 초록색깔 그 쓰리통에 총딱 대고 있다가 갑자기 점프 반복하면 렉 걸려가지고 위로 벽 타지고 막 그런 것부터 해서 갑자기 막 순간이동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던데 그렇죠 그거 연습 좀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막 저격수들 같은 것들도 윗북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막 진짜 다 추억이다 그런 것들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어이 뭐야 아, 피파. 형님,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고민인 게, 피파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석종, 막 이런 게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좀 피파 BJ로서는 많이 석종한다 하면, 이거는 일자리를 잇는 거거든. 따져보면. 마치 끝물이잖아요, 피파. 그래서, 만약 간다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피파가 많이 진짜 끝물로 돼서 망한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만약에 망한다 이리버리면은 진짜 롤로 가야되나? 저 지금 계속하고 있는게 롤이긴하거든요 히바우님 안녕하세요 롤이긴한데 롤로 가야되나? 진짜로 이렇게 되면 맞죠? 진짜 다른 컨텐츠로 가야되긴한데 그때는 진짜 뭐하고 살까요? <웃음> 와... 아니면 진짜 다른 걸로 가야되나? 아 오랜만이에요 진짜 이바우드님 정말 감사 감사합니다. 요 너무 오랜만에 왔죠? 음. 필기체를 써주신다고? 글쓰신다는거야? 거기 방송 많이가요? 오.. 약간 연필로 진짜 막 글자 되게 예쁘게 쓰는거 보면 저도 눈이 계속 가하는나 저도 요즘 유튜브같은 것들 보면 게임 유튜브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게임 유튜브 만약에 10에 따져보면은 한 10에 2% 정도는 진짜 게임 유튜브고 보 나머지 한 5에서 6은 거의 그 동물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애들 거 보고 나머지 한 3%를 헬스 유튜브 같은 그런 거 보고. 헬스 유튜브나 아니면은 거의... 뉴스? 뉴스나 거의 그런거 봐요 진짜 음. 저도 요즘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봐 학교도 다니면서 좀 많이 생각도 좀 들면서 뭔가 좀 배워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 왔어요. 오랜만에 한 게임 좋죠?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피파 진짜 근데 만약에 피파가 뭐라야될까 제가 진짜 피파를 내가 몇년간 했냐 거짓말 안치고 피파를 진짜 1800시간 그러니까 한 3년? 3년정도를 했는데 어 만약에 피파가 진짜로 그거 된다 석종한다? 나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만약, 만약에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저 진짜 롤로 갈것 같아요 롤롤 유튜버랑 그 다음에 롤 BJ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모두가 아는 거의 피파계의 황제였던 진짜 그 감스트님도 피파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해서 롤로 갔다가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셨잖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저도 솔직히 롤 초반에 하면은 진짜 좀 이게 시청자분들 모으기 진짜 제일 힘든데 피파보다 진짜 훨씬 있는데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롤로 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 대회나 이런 것들로 롤이 제일 활성화돼있고 그리고 또 저같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침목 따지기도 제일 쉬운 게 롤이었으니까 저번에도 저롤그 뭐야 대회 조금 득포잡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대회에 참가하니까 어느 정도 인맥들이 생겼었다가 지금좀 너가잘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는데 그런식으로 강의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 있어요